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오래 하면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전 같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이 사람을 지금 왜 만나고 있지? 아, 만나는 게좀 의무적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때 우리는 권태기라고 하잖아요. 이 권태기는 연인들이라면 한 번씩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권태기를 극복할수있는 방법보다는 권태기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권태기라는 단어 안에는요. 상대방이 딱히 싫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뭔가 이유가 없는데 자꾸 마음이 예전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권태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매력지수가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욕심이 자꾸 올라와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변화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예전에는 되게 설레이고 두근거리게 해줬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로가 원하는 건 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감정들이 점점점점 점점 식어서 어느 단계로 가냐면 우리 그만 만날까? 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권택에 빠져있는 두 남녀가 결국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고 배불러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부러운 게 없어서 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다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권택이 생기지 않아요 연애를 한참하고 불같이 사랑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랑이 되게 뜨겁고 애절한 사랑처럼 느껴지겠죠. 남자는 그냥 죽을 병에 걸린 것 뿐인데 반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여자의 엄마가 이 남자를 정말 크게 반대를 해요. 그러면 이둘 사이가 되게 뜨거워지거든요. 엄마와 다른 편인 두 남녀 이렇게 편이 맺어지겠죠. 그래서 둘 사이가 되게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권태기를 맞이하고 있는 두 남녀는 되게 평온하고 잘 지내고 있는, 그러니까 복에 겨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을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둘 사이에 위기가 있으면요, 둘은 떨떨 뭉치고 애정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지금 권태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본인들의 상황이 복에 겨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극복할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내가 요구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변화시켜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것인가 남자친구가 죽을 병에 걸리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한테 뭔가 바라면 안 되겠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대신 내가 남자친구가 죽기 전까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남자가 덜 아프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남자한테 전해질 거고 그런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나 먼저 떠나는 그 마음이 미안할 거고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더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질 거란 말이에요 권태기도 그런 거란 거죠 서로가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평온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기심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권태기는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 사랑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거든요 그 시기를 잘 넘기기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예쁜 사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태기가 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뭘 변화시켜 줄 것인지 이 고민을 하면 저절로 권태기가 해결될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음, 남자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어 어, 여자친구 엄마가 정말 나를 심하게 반대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권태기가 되게 행복하고 보기에 겨워서 우리가 헛짓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